체지방률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은 내추럴 보디빌딩에서 경쟁 중인 남성의 평균 테스토스테론을 1년간 연구한 결과인데요. 가야지 가야지! <웃음> 안녕하세요. 개치비의 김승현입니다. 자 오늘은 체지방률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체지방률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받으실 겁니다 저도 이 체지방률을 관리를 할 때가 있고 또는 체지방을 관리하지 않고 좀 풀어질 때도 있는데요 보통은 운동선수라 그러면 체지방률을 많이 관리하기로 유명하죠 아 물론 일부 종목들은 빼고요 저는 사실 저 스스로 를 운동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보디빌딩을 하다보면 체지방률을 높여야 할때 그리고 줄여야 할 때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낮은 체지방률의 이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체지방률은 15에서 25%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3%는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체지방률이라고 하며 5% 미만은 엘리트 운동선수들조차도 건강에 좋지 않다는 신호로 관주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국내 통계청이 조사한 연령대별 체지방률의 평균값인데요. 20대 초반은 18.2%, 후반은 20.1%, 30대는 약 22.3%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매체를 통해 보여진 동경시되는 몸들은 일반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데요. 저를 비롯한 보디빌더들이 경쟁을 위해서 5% 미만으로 체지방률을 내 내릴 수는 있으나 비시즌에는 결코 머물러 있지 않고 어느 정도는 올리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체지방은 심혈관, 내분비기관 생식계, 골격계 및 중추신경계를 포함하여 신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는 보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가 목적이지 않은 이상 다이어트 목적으로 그냥 극도로 낮은 체지방률을 가져갈 이유가 많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체지방률이 너무 낮은 경우 가져올 수 있는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수치의 저하 체지방률이 너무 낮아지게 되면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논문은 내추럴 보디빌딩에서 경쟁 중인 남성의 평균 테스토스테론을 1년간 연구한 결과인데요. 비시즌에는 14.8%, 시즌에는 4.5%의 평균 체지방률을 보여주고 있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9.22에서 2.27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로 약 75%가 감소된 결과와 다시 9.91나노그램 퍼 밀리리터 수준으로 회복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낮은 수준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성성기능저하증, 하이프가나다이즘이라는 질병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고환이나 난소의 성성기능이 감소하고 생식세포의 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이 극한의 체제 방류를 계속 유지한다면 그 몸은 생존을 위해서 활동할 겁니다. 몸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겠죠. 넌 지금 번식할 시간이 아니야 엄마 생존을 위해서 살아. 두 번째입니다. 심장질환에 쉽게 노출됩니다. 심장질환에 걸리기 쉽다는 말은요. 극도로 낮은 체지방률이 심박수에 저하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언급했던 논문의 결과를 인용하자면 평균 심박수는 분당 53회에서 27회로 약 절반 정도가량이 저하가 되었었습니다 너무 낮은 심박수는 어지러움증, 기절, 부정맥으로도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카페인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겠죠. 세 번째입니다. 추위를 잘 느끼게 됩니다. 뻔한 얘기죠. 체지방은 신체의 단열 및 보온 역할을 담당합니다 생존에 있어서 몸 안에 열이 나가는 걸 막아주고 추위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지방이 너무 부족해지게 되면 열이 체내 밖으로 쉽게 빠져나가 추위를 잘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허기짐이 증가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 끊임없이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 증상을 얘기하는데 극도로 낮은 체지 방률을 유지하기 위한 식단을 하면 호르몬인 렙틴의 수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시상하부의 렙틴 수용체는 이 저하를 감지하고 항상 배고픔을 느끼게 만듭니다 왜냐고요? 배고픔을 느끼게 만드는 호르몬이거든요 다섯 번째입니다 운동 수행과 회복 능력이 저하됩니다 사실 이게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극도로 낮은 체지 방률은 운동 에너지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손상된 근육을 재형성하는 데 필요한 글리코겐 양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체지방능률을 유지하다 보면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글리코겐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자연히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회복도 더디게 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인슐린의 분비에 필요한 당량과 효율적으로 충전시킬 글리코겐의 양을 계산하고 살이 찌지 않는 상태에서 근육량을 1kg, 2kg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운동 초심자에게는 간혹 이런 윗매스업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법하기도 하지만 보기 좋은 체지방을 유지하면서 근육도 늘리고 싶다는 것은 사실은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완성된 몸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내가 체지방률을 극도로 낮춘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몸이 좋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은 큰 욕심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체지방률과 에너지 섭취량을 극도로 낮추게 되면 코티졸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면역계가 방해 받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 분비에 영향을 끼쳐서 지방대사 및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결과론적으로 체중 조절 효과를 떨어뜨리면서 만병의 근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뼈가 약해집니다. 흔히 말해 뼈가 상한다고 하죠. 그 정도로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체지방률과 체중이 너무 낮은 수치로 떨어지면 칼슘과 비타민 D를 적절하게 흡수하고 사용하는 기능을 방해받게 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삶이 없고 예민해집니다. 삶이 없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극도로 낮은 체지방률을 유지하려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생활 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알코올 섭취도 지향하고 맛있는 음식도 제한하면서 웬만하면 깨끗한 음식으로 스스로 준비해서 노력해가지고 식단을 해야 할 만큼 생활양식에 강제적인 변화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 뇌가 필요로 하는 필수 지방산의 함량이 낮으면 과민증 및 심한 기분 변화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변 지인들에게 쉽게 짜증을 내고 인스타 포스팅이 옛날에 싸이월드 시절의 감성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경험했던 겁니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우는 내가 때로는 좋네요. <웃음> 아홉 번째입니다. 앞서서 많이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들을 얘기했지만 사실 이게 저는 가장 부정적인 영향의 제일 최고봉인 것 같습니다. 바로 늙어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얼굴이 너무 늙어보여요. 종종 제가 총총TV 채널에서 최은충 선수와 또 이효진 선수와 같이 즐겁게 운동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놀라시냐면 제가 최은충 선수보다 나이가 적은 거에 대해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물론 최은충 선수가 동안인 것도 있지만 제가 대부분 이제 체지방이 굉장히 낮은 상태의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다 보니까 어좀 늙어보였나 봐요. 아무리 다양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더라도 극도로 낮은 체지방률은 얼굴살을 빨리 빠지게 합니다. 물은 안 빠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체질입니다. 이 얼굴살과 피부는 동안의 조건인 거 아시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제니를 좋아하는데 제니가 이제 볼살이 아주 귀엽죠. 보었고요 네, 탈수 상태가 오면요. 몸은 피부에서 물을 빨아들여 중요한 장기로 보내기 때문에 대회 직전의 얼굴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생기가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늙고 힘들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아, 제가 봐도 이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이 얼굴을 1년 내내 유지하라고 하면 참 예, 슬플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제 얼굴이 굉장히 그래도 생기있어 보입니다. 아 물론 입술도 트고 요새 참잘못 먹었더니 네, 생기 넘치는 얼굴 관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 유튜버니까요. <웃음> 자 어쨌든 이렇게 낮은 체지방률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 9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지나친 거는 모자람과 못합니다 모든 거는 과유불급입니다 지나치게 체지방률 낮아도 안 되고요 지나치게 높아도 안 돼요 적정선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적정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동을 해보시고요 때로는 체지방률을 낮춰야 할지 높여야 할지 거울을 보시면서 한번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높은 체지방률을 계속 유지하면은 네,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없겠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낮은 체지방률의 상태가 항상 만족스럽습니다. 반대로 운동을 할 때는 높은 체지방률에서 퍼포먼스를 낼 때가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중간에서 잘 줄타기를 하시면서 때로는 낮췄다 때로는 어느 정도 돌아왔다가 행복하게 운동하시는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필수로 행복해지는 김승현이었고요. 저는 빨리 게임하러 갈게요.